하입니다 <웃음> 아, 날이 추워지니까 주제가 뭐, 뭐지? 뭐뭐 인가응보나 어, 사필기정 이런 것보다도 자꾸 연인 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연인이 필요할 이제 계절이잖아요. 추우니까 꼭 끌어안고 있어야지. 그치? 음.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뉴페냐, 쿠페냐. 아니면 그냥 어장관리냐 그냥 그냥 있는 것들 잘 챙겨가지고 혹시 모르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아무도 없으면 음, 없는 사람끼리 모여서 한잔하고 왜냐면 혼자서 나 홀로 산다 볼수 없잖아 어, 해마다 그거 보게 되면 어, 안되지 아니 아니 아니 돼요 네 그래서 다섯 개를 준비해봤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이구요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그럼 저는 일반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야, 여러분 혹시 소리 들리세요? 제가 조그맣게 음악을 틀어놨어요 이게 어 도화살을 부르는 음악이거든요. 음, 여러분들에게 이키기이 이 카드의 키가 팍팍 스며들어서 좋은, 아 어, 진짜 아주 구패든유패든 일단 빨리 뭐 하나라도 생기기를. 아 어, 그래서 음악을 갖다 살짝 틀어놨어요. 들릴란가 모르겠어. 왜냐면 리딩할 때또 또 내가 너무 들으면 또 내가 또 리딩할 때 받아가 되니까 어디 한번 봅시다. 뉴페냐. 헐. 왜요 선생님 왜요 선생님 어 뉴페가 뉴페가 좀 경쟁이 있는 거 아닌가 몰라 어와 경쟁 치열한가 보다 이제 가을이니까 음 가을이니까 아무래도 뭐 하나 막어 빨리 찜음 침발을 려고 길을 <웃음> 쓰는 것 같아 <웃음> 어디 봅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음 지금 뭐 저기 뭐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음. 이 뉴페가 여러분만을 갖다가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 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음. 뭐, 나도 어장 관리 하는데, 뭐, 상대방도 어장 관리 안 하란 법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도, 음, 길동이한테 갈까. 그치, 누구? 홍길동이. <웃음> 그기똥이한테 <웃음> 갈까 철수한테 갈까 어, 어 고민하잖아요 상대방도 고민하겠지? 어, 왜냐면 아무래도 여러 개 여러 개를 두고서 이제 이 사람이 나한테 더 맞을지 저 사람이 어, 더 맞을지 일단 사귀기 전에 좀 체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 어디 봅자 어디 봅시다 혹시 그 저기 막 3, 삼5 모여서 뭐술 마시러 뭐 이런 데 갔어요? 응? 그런 거 같네. 3, 3 5 모여서 술 마시러 간 거예요? 혹시 뭐술 마시고 실수한 거 없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술 마시고 실수해가지고 그 썸남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다. 태도가 바뀌었다? 어, 선생님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그거 여러분이 더잘 알지 어. 술 마시고 심한 경우는 어, 뭐 같이 잤을 수도 있다 라고 봐 응, 같이 잤을 수도 있다 어. 아니 썸남인데 어. 아직 사귀는 것도 아닌데 어. 술 마시고 좀 실수를 한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떻게 하다? 상대방이, 야, 이거, 뭐지, 그, 마, 맞아, 그런 거예요. 어, 자고 나서, 뭐, 뭐, 어 싹, 약간, 안면 안면 몰수? 그런 느낌이 조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어, 내가 조금 자존심이 상한다, 라는 거지. 아, 이거 좀비겁한 어, 잠수 탔나본데? 뭐술 어, 마시고 저기 막 혹시 그 그런 어 그러셨어요 어무튼어그런것 같아 뭐 다야 뭐 그러겠습니까 예를 약간의 뭐 스킨십이 오고 갔다거나 그래서 여러분 은 혹은 어 상대방이 일단은 어 갑자기 어 이제 뭐 어, 뭐지 정신이 든든아어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정신이 드니까 어떻게 돼? 어 그치 어, 내가 실수했다 라는 생각이 든거죠. 그래서 순간 잠수 탔다. 여러분들은 어 뭐다? 어 열받는다. 어, 뚜껑 열리지. 그래서 이제, 이제 상대방이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어, 시간을 어, 내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본인도 조금 당황스럽다 라는거지. 어, 본인도 당황스럽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없는거 아니에요. 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마음이 있어서 아, 주의 깊게 지켜보는 건데, 어, 지켜보는 건데, 어, 좀, 어, 그런 거지, 음. 만약에 그런 일이 아니라면, 술자리에서 서로 관심있게, 했는데, 어, 술자리가 파고 나서 조금 어색해갖고, 쭈삐쭈삐 한다 어, 쭈삐쭈삐 하고 어, 연락을, 해, 어, 연락도 잘안 되는 것 같고, 좀 애매하다? 어, 그런 두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뭐다? 어, 술 마시고, 어, 잤다. 1일도 아닌데 잤어요. 자고 나서 아침에 쭈뼛쭈뼛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술 마시고 그때 그 분위기는 되게 좋았어. 분위기도 약가 아싸 그래 우리 내일도 또 만날까? 아 어, 좋아 오빠 우리 내일도 또 만나서 술 마셔. 오, 랄랄랄라 그러다 했데 어떻게 돼? 술딱깨고 나니까. 어 그런 거지. 어. 어색 어색 매우 어색. 이 분위기 어쩔 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 그 남자가, 어, 내가 실수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 그렇게 된 거예요. 음, 그니까, 심한 케이스, 덜 심한 케이스, 이렇게 두, 두 케이스. 음, 원래, 왜, 왜 근데 계속서 대면대면하고, 어떤 경우는 연락도 잘안 돼. 어, 전화도 다안 받고 그래. 근데 왜 그랬냐 하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 말고도 그냥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어, 조금 더 지켜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하고 진도가 갑자기 쑥 빠져버린거야 그러니까 어떡한다 그치 아좀 어색하게 된거지 어 그렇게 된거같아요 예. 그래서 어떡한다 음, 여러분이 짜증나는거지 뭐, 뭐야 도대체 어. 그래갖고 새침해져있으니까 어, 새침해져있다 이거 뭐지 어, 괜히 어, 나, 나 뭐야 쟤나먹튀야쟤 먹티, 먹티야 전문 용어로, 음, 응. 그러 그래, 그래갖고 어 조금 당황스러, 여러분들은 좀 당황스럽다. 그렇지만 상대방한테 내가 당황스럽다는 걸 갖다가 그치 내색하지 못하지. 그냥 쿨하게, 아뭐 그럴 수 있. 아,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어, 어제 우리 무슨 일 있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다다 다 알면서, 음 그런 거 있잖아, 음. 그렇게 어 쿨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왜냐면은 어, 상대방에서 이럴 수도 있잖아 어 어저께 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 이럴 수도 있잖아 어 근데 내가 개, 괜히 친한 척하고 어 오빠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어 오빠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어, 술에 넘어치서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뭐 실수한 건 없죠 뭐 이런 식으로 어, 한다. 근데 이게 저기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 또 만나게 될것 같아요. 어, 저기 뭐 상대방에서 조금 더 어, 적극적으로 나온다. 전보다는 조금 더 호감의 표시를 한다. 처음에는 조금 이게 뭐지 하고 당황해갖고 민기적 민기적 민기적 하는 게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남자가 이러면 안 되지. 그치? 어, 아무리 술을 마시고 그 분위기에 업돼서 조금 더 나갔다 하더라도 아 남자가 그러면 안 되지. 음. 근데 남자가 조금 적극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음. 아 모르지 않지 바보야 어, 중이야 어, 초등이야 어. 근데 여러분은 어떡한다? 어. 잠깐만요 우리 아들이 시끄럽다 잠깐만 <웃음> 네 어. 아들한테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웃음> 그러고 왔어요 <웃음> 근데 여러분은 조금 어, 망설인다 왜 그, 처음에, 어, 이 남자의 행동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좀 당황스럽잖아, 요 여자 입장에서. 아, 내가 여자일지 아닐지 몰라. 이걸, 이 카드를 보는 사람이 남자, 남자일 수도 있는데, 상대방의 리액션이 조금 나를 당황시켰다? 이건 뭐지? 어, 좀, 경솔한 감이 없지 않았다? 어, 설령, 어, 아, 뭐, 아침이든, 그 술이 깨고 나서든, 아니면 뭐, 아, 아, 이 아, 어떤, 경우이든 간에, 어, 조금 더, 어, 친절하게 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딱 분위기가, 어, 파운하니까 어떻게 돼? 어, 약간 모르세? 싹 얼굴, 앞면이 싹 바뀐다 그래야 되나? 너무 180도 달라,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어, 자존심 상하는 거, 그런 거 내색하지 않기 위해서, 어, 뭐, 음, 나도 잘 기억 안 나,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어떡한다? 어, 속은 완전히, 어, 자존심 상한 거예요 약간. 근데 남자가 다가오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어, 다가와도 고민을 한다. 어, 다가오는데 여러분이 안 받아주나 보다. 음, 그치. 여기서 좀 그랬어. 깼어 조금. 음, 같은 어, 여자 입장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약간 회피성이 보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거기서 약간 자존심이 음 상해서 어뭐 나도 기억 안나 이렇게 나오고 얘가 적극적으로 다가오는데 어 별로 어 내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음 그렇다고 또 대놓고서 또딱 자르기도 그래. 왜 약간 어 냅둬봐요. 어 어장으로 냅둬봐. 어 어장으로 냅둬보고 어 지가 다가오니까 그냥 어 냅둬봐요. 뭐 어떻게 나오나. 음, 왜냐면 얘도 여러분들을 갖다가 놓기는 조금 아까운 패다. 어, 여러, 쌍방이 조금 그렇게 생각하는 간이 없지 않다. 어, 조금 아까운 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음, 그리고 이, 이 사람이 그래도, 어, 모르지. 까, 까고 나서는 모르지. 근데 처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실수한 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조금 젠틀하고, 어, 조금, 뭐랄까, 어, 조금 더 자기가, 어, 그, 젠틀맨인 것처럼, 어, 뭐지, 쪼, 어, 쪼미야 이걸 뭐라 그러지? 아, 어, 하여간, 어. <웃음> 자기가 굉장히 이, 이렇게 돼 보이기 위해서, 어, 애를 쓴다라는 거지. 음. 젠틀보다 한 단계 더 업, 어, 슈퍼젠틀해 보이기, 마 슈퍼젠틀해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좀더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가끔씩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이거 어떡하면 좋지? 아 아무튼, 그래,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어. 음, 근데 여러분은, 음, 이미 마, 여러분 좀 뒤끝 길어요? 어, 이미 마음이 상했어. 음, 이미 마음이 상했는데, 그냥, 그냥, 모르겠어요. 이게 조금, 지는 애 같은 느낌이나, 이 사람이 조금, 어, 만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약간, 이미 판세가 이렇게, 어, 기운 느낌이 난다 그래야 되나? 어, 그러네요, 뉴패는. 자, 그럼, 쿠패는 어떤가? 어... 구패는, 어... 구패하고 뭐 놀러 나갔었어요? 구패하고 어디 놀러 나갔었나? 어디 봐, 이게,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뜻인지. 그냥 이게 구패라는 거 아니면은, 어, 얘는 그냥 지금, 음, 이 상태로도 나쁘지 않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 이 저기, 막, 구패는, 어, 어디 봐야겠지? 말하기가 그런데? 어, 구패한테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여자가 있어요, 구패한테? 누구야, 누구? 어, 하여간 누가 옆에 있어? 지금 그거 보나? 그, 내가 그래서 조금 더듬었잖아, 당황해가지고. 여러분이, 네, 구패냐, 뉴패냐, 읽거였는데 이게 여러분의딴 여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황상 딴 여자 같은 거야. 음 왜냐면 여러분한테 연락이 왔다는 카드가 보이지가 않아서 아 여러분이 왜 구, 어, 구패를 생각하는지 알겠다 구, 어, 구패가 어느 정도 약간 뭐랄까 여러분들에게 여지는 남겨놓고 있는 것 같네 어 여지는 남겨놓고 있고요 아, 얘, 얘도 어장관리하네 무슨 어장이야 무슨 어장이야 어, 얘가 여러분들한테도 미련이 있지만, 어, 지금 또 만나고, 있는, 그러니까 만난다기 보다는 이건 즐기는 쪽에 가깝지, 어, 만나는 건 사귀는 거잖아, 어, 사랑하는 사이, 어, 사랑하는 사이인데, 지금 얘는 즐기는 사이, 근데 즐기는 이것도, 어, 꽤 만족한다, 라는 거예요. 그치, 어, 즐, 부담스럽지 않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그니까, 러 굉장히 자기는 만족스럽다 지금이 그러면서도 왜 여러분한테 연락이와 그렇 즐기는 게 이게 좋다 그래도 즐기는 거 언제 끊어질지 모르잖아요 어, 이게 영구적이지가 않잖아 그래도 여 여자친구라고 하면 그래도 내 거라는 이렇게 소유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조금 더 뭐랄까 안정감은 있지 어, 얘는 그냥 노는 거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 어. 그러니까 어, 택시와 자가용의 개념이라고 보면 돼 어, 택시는 내가 급할 때 타, 어, 급할 때먼 길을 갔다가 어, 버스 타면 빙빙 돌아가니까 택시 타고 빨리 가는 거고 자가용은 내가 조금 귀찮아도 뭐지? 아무 때나 내가 원할 때탈수 있다라는 거지 뭐 차가 막히고 뭐 세차해야 되고 뭐 가꾸고 기름도 져줘야 되고 뭐 이런 번거로움은 있지만 그래도 내가 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탈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어, 귀찮아도 음. 근데 택시는 뭐다 편하다 그냥 돈만 주면 지가 알아서 내가 원하는 데까지 모셔주잖아 음. 그리고 나한테 뭐 기름을 넣어달라는 둥 세차를 해달라는 둥 이런 아무런 요구조건이 없잖아 근데 여, 여친은 뭐야 기름 넣어줘 세차해줘 이게 다 뭐야 어. 나 데리러 와라 어. 뭐 맛있는 거 사달라 나 생일인데 뭐안 사주냐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지 근데 노는 사이에서 는 그런 게 필요가 없잖아 그날 그냥 즐겁게만 놀면 되는 거니까 일절 부담감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도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다? 그치. 안정감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고민해보는 게 아닌가 싶어. 어머 선생님. 뭐야. 이 새끼. 이,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해해요. 어. 근데 남자들은 다 그래. 어. 그걸, 그걸 이해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이해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어. 맞아. 요 얘는 이 상태가 편하다. 어, 이 상태가 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도 그렇게 사이가 막나 어,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막 나쁘게 헤어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지. 음. 나쁘게 헤어진 거자. 그래도 뭐지? 뭐 그런 거죠. 뭐 100%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어떻게 헤어졌는데 100% 어, 철수야. 어, 영이야. 야, 우리 같이 놀자. 이렇게는 안 되죠. 그렇지만 어잘 지냈어? 음, 너는 음, 나 괜찮아. 너는 음, 괜찮아. 그래 다음에 보자. 그럼 이런 이런 정도라는 거지. 막막 어, 막 반기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정도는 된다라는 거지. 근데 예 저기 막이 구패한테 어 저기서 뭐 싸웠어요? 야, 너는 그년 있으면서 왜 나한테 그래? 그냥 그년하고 놀아. 어, 나는 아, 그딴 거 싫어. 어. 내가 네뭐 내가 네어제의 물고기냐? 너랑 너랑 나랑 쫓는 지가 언젠데 나를 아직도 네 물고기 취급을 하고 앉아 있어 그냥 꺼지셔. 어. 너는 그냥 네생 그렇게 사셔. 어.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투닥투닥 거리는, 어, 거리는 게 아닌가 싶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구패하고 그렇게 어, 막 완전히 이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얘가 말하는 게 재수가 없기는 해도 어, 말하는 게 재수가 없기는 해도 뭐, 그렇게, 뭐지, 어 직업도 나름 괜찮아. 어 뭐, 막, 대단한끝까지는 않아도, 그래도 뭐,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다. 근데, 어, 구패도, 여러분을 그냥 하나의 옵션처럼 생각하는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뭐, 딱히 구패, 뉴패 이렇게 딱 가르지 말라는 거지. 어. 그래서 제가 뭐냐. 구패냐, 뉴패냐. 하고 하나 더 놨잖아. 아니면 어장관리를 할 것이냐. 그냥 어장관리해요. 여러분도. 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사람 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고. 얘얘 어, 얘? 이렇게 딱딱 잘라. 그거 아니지. 어. 뭐 이렇게 다가도 나중에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냥 어장관리하는 게난거것 같아. 어. 얘든 얘든 그냥 어장 얘도 마음에 안 들잖아. 딱히. 그리고 얘구패하는 짓도 마음에 딱안 들어. 왜? 큰 년하고 둘지왜 날? 어. 뭐야? 그러면 뭐 오른쪽 왼쪽으로 하나씩 끼고서 오늘은 너 내일은 얘 이거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리고 믿을 수가 없잖아. 그치 믿을 수가 없지. 그냥 냅둬봐요. 음. 딱 뭔가 선을 그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왜요? 어차피 얘네들하 결혼할 거 아니잖아. 어 심심하면 놀 수도 있잖아. 그쵸? 아우 시끄러워. 잠깐만요. 아들한테 또 갔다 와야겠어. <웃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둘다 별로야 어, 그렇지만 아예 버리지는 마라 어, 어차피 연말연시에또 얘네들하고 어울려 놀 수도 있잖아 어, 술 마시고 그냥 친구로서 하기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지 어, 둘다 친구로 나쁘지는 않아요 여, 연인으로는 좀 그래 어, 연인으로는 조금 둘다 바람기가 있다 어, 둘다 바람기가 있는데 친구로서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친구가 뭐, 어, 어, 그러니까 애, 친구보다는 조금 어, 어느 정도 여지가 있는, 어, 그렇게 내버려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음, 그런 것 같아요. 어, 차라리 그게 나. 왜냐면 또 뭔가 사이를 그렇잖아. 딱히 마음에 들진 않는데, 뭔가 사, 사이를 정해 놓으면 어떻게 돼? 나중에 또 헤어지게 될수 있잖아요. 어, 얘네가 어, 얘네가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때, 어, 야 해미야 나와 저기 뭐너 저기 내가 남자 소개 시켜줄게 이럴 수도 있잖아 어, 왜냐면 애들 친구가 많아 어, 친구가 많아 인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똑 자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너 크리스마스 너혼자 나와서 같이 놀자 그래갖고 어, 야 저기 뭐 여기 누구누구 온대 너도 나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똑잘라고 어, 기분 나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될줄 알고 그게 똑잘라 어, 미래를 대비해야지 날 추워지고 있다 어, 날 추워지고 있다 크리스마스 때 벙어리 장갑이라도 하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치? 인맥그 그치? 인맥으로서 유지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연인 사이는 어긋났을지 몰라도 어이 친구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어이 어, 이 친구는 좀하향 선을 타고이 친구하고는 조금 만나면 조금 으르렁대는 감이 없진는않은데 그래도 이게 막 완전히 왼수처럼 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둘다볼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음, 모르겠어요 얘가 친구를 속여줄지 안 속여줄지 그렇지만 얘는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야, 친구들끼리 노는 자리에 여자가 만약에 딸린다 그러면 야 여기 저기 저기만 여자 한명 비는 데도 나올래?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아니면 야 연말연시에 나한테 어, 사람 집 소개시켜줘 이럴 수도 있잖아 어, 둘다 냅둬봐요 어, 어장관리로 음, 내 어장에 금부모만 있는 게 아니잖아 빠가사리도 어, 있고 어, 청소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 거지 어, 맞아 그냥 어, 그렇게 어, 가볍게 있는 게 속 일단 속은 편하다. 어, 그리고 인간관계를 갖다 딱 저기하지 말고 가끔씩 어뭐 어울려서 밥 먹는 거 정도는 괜찮다라는 거죠. 어, 굳이 이거나 저거나 가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 뭐 진지한 관계 말고 가벼운 관계로 냅두는게 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벼운 관계 그냥 가볍게 하는 관계도. 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어, 여러분들이 잘만 하면 어, 그냥 좋은 관계로 남아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카드에서는 알려주네요 네 1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 리딩, 구패냐, 뉴패냐, 아니면 어, 어장관리냐, 어, 어떤 거랄까, 뉴패가 좋으면 어 뉴패로, 구패를 만나는 게 좋으면 구패로,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어장관리나 하고 당분간은 그렇게 있어야겠다, 뭐 이런 거죠. 음. 자, 어디 봐요. 이거 좀 심상치 않은 카드가 나왔는데? 음, 뭐가요, 뭐가요? 이, 이, 이, 뉴패는요, 뉴패는 좀 말이 많다. 어, 이게 남, 이게 보통 여자가, 어... 여자가, 타로카들 많이 보니까 이 상대방은 남자가 말이 많은 거지 만약에 이게 남자가 보다면 여자가 좀 말이 많은 거고 응. 근데 여자가 말 많은 거는 그렇다 쳐 응. 근데 남자 말 많은 면원하지 않아요? 선생님 왜 남녀를 갖다 구별하시나요? 응 그렇다 이거지 아유 발끈하지 마소 응. 그냥 재미로 보는 거니까 그렇다 하지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면 되지 뭐응 저기 만 그 상대방 측에서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관심이 있는 것 같고 나름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뭐한다. 어 애를 쓴다. 어 애를 쓴다. 어, 나쁘지 않네. 지금 카드 세장으로 봤을 적에는 연락도 오는 것 같아요. 음. 응? 어 이거 여기는 뉴페가 류페, 완전히 좋은데. 오 축하드려요 이런 경우도 다 있나 어 그러니까 어, 아주 출발 좋아 어, 출발도 좋고 음, 나쁘지 않아 뉴페하고 어, 뭐 어디 가기로 했어요. 어. 조금, 뭐라 그럴까, 어, 막 이렇게 중후하고, 이런 거는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중후하고, 뭐, 남자답고, 자기는 나름 남자답게 한다고, 막 멋지게 다가오려고 길을 쓰는데, 그게 여러분한테 딱히 그렇게 막, 음. 조금, 조금 그렇다, 그래야 되나? 음. 여러분들 보기에는 얘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어떤 사람은, 같은 밥을 비벼도 썩썩썩 몇번안 비볐는데도 아주 맛있게 비벼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팍막 막 비비는데 하나도 맛없어 보여. 어 그런 거있잖아 되게 열심히 비비는데. 그런 거예요. 참 뭔가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뭐다? 그치? 마음에 딱히 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음~ 일머리도 그러니까 그런 걸다 일머리라 눈썰미 같은 거 일머리 같은 거 이런 게 조금 떨어진다라는 거지 어~ 일머리 떨어지는 애들이 연애에서도 조금 떨어지는 게 있어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 음~ 응, 어떻게 될지 몰라 아~ 어, 그거는 누가 가르쳐 준다고 아는 게아니야좀 눈치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지 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웃음> 눈썰미가 있어서 그냥 탁, 뭐 여자들 앞에 착, 해주고, 의자도 뭐, 앉으라고 막 이렇게 해주고, 어좀 맛있는 거 있으면, 아, 이거 좀 드셔보시라고, 아주 맛있다고, 막 이렇게 해고서어요 맛은 이런데, 어 저기, 막, 우리 혜미 씨한테 참잘 어울리는 맛일 것 같다면서 좀 이렇게 접시도 이렇게 쓸어주고, 이러는, 이러는 거 있는데, 눈치가 없다? 어, 자기는 잘한다고 드립, 아, 어, 열심히 뻘뻘뻘뻘거리고 하는데,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다? 여러분들이, 아,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어. 내가 얘를 계속 만나야 되나. 얘 상대방은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있어요. 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 같아. 그래도 어디야. 어. 요즘같이 연애하기 힘든 세상에 여러분한테 호감 표시를 갖다가 어. 나름 그래도 열심히 하네요. 확실하게. 본인은 굉장히 노력 많이 하는 거예요. 음. 맞아 계속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음 왜냐면은 어내 스타일대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좀그 라이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기 스타일대로 나를 자꾸 끌고만 가는 거야 그쵸 어 약간 배려라는 게 조금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여자에 대한 그러니까 여자를 좀잘 모른다 그래야지 근데 말로는 호호호호호. 자기가 뭐어어 되게요 어, 진짜 음 태어날 때부터 젠틀맨의 옷을 태어나, 에, 에, 옷을 입고 태어난 것처럼, 막, 나름대로 막, 되게 노력을 하는데, 그게 다, 뭐다? 어설퍼. 뭐래도 어설퍼. 커피를 하나 주문을 해도 어설프고, 나한테 뭔가 이거 맛있다고 권해줘도그거더 어설프고, 피자를 먹어도 어설퍼. 어, 막, 질질 흘려 막, 여기 뚝뚝뚝뚝뚝. 그러니까, 뭐다? 어, 짜증난다. 음. 짜증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래갖고 지금 이거 구패이야육냐이야 이걸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음. 다 아, 짜증나. 얘가 뭐래도 다 짜증나. 어. 얘는 되게 열심히 하긴 하는데, 다내 맘에 안 들어. 어. 그렇다고 또 딱히 내가 이게 갖다 말하기도 좀 그래. 치는 어, 진짜, 진짜 좋다고 열심히 준비하는데, 아... 아... 아... 아, 막 이럴 수 없잖아. 막 고개 막 치를 떨면서 이럴 수가 없잖아. <웃음> 아, 이거 어떻게 하겠어? 어, 아, 이제 알아서 눈치껏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얘왜 이러지 정말? 어. 그리고 이제 뭐지? 만나면 만날수록 뭐다? 어, 짜증 난다. 어. 어, 저기 막 처음에는 아. 그, 이 이거 좀어해보시요이 갖다. 아 이거 좀 빨리 가. 아 이거 먹어 봐요. 먹어 봐. 아 자, 빨리 그 입에다가 넣어 주고 막 자기 마음대로. 아 이거 이거 하면 좋다니까. 어 가자니까 빨리 막손 끌고 가고. 어막 가다 신발 벗겨지는데. 아 빨리 안 오고 뭐 하냐고 질질질질 끌려가고 막 이러는 거지. 그니까 뭐다? 어 짜증 난다는 거야. 음. 이고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꼬르륵 소리, 선생님. 선생님 밤에도 꼬르륵, 낮에도 꼬르륵. 선생님 배는 왜 그래요? 아 그게 요즘에 다이어트한다고 저녁을 안 먹어서 그래요. 그럼 아침은요? 아침은 내가 또 아침도 잘안 먹어. 음. 원래 아침을 안 먹어요. 그래서 그래. 아 이. 아무튼, 음, 자. 그런 거요. 좀 갈수록 자기 고집이나 이런 거, 내 말만 말이라고 하는, 뭐, 우기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짜증이 나는 거, 점점 이상해져, 애가. 처음에는 그래도, 아, 막, 이러, 이러더니만, 갈수록 자기 이제 캐릭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신경질이 나기 시작한다. 아직 사귀는 사이인데,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이러면, 나중에 사귀면 오죽하겠어요? 음. 그치,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음. 자기 맘대로, 뭐든지 자기 맘대로, 음, 하려고 하니까, 그게 자기 나름, 나름은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무슨 그런 거 있잖아. 어. 어, 남자는 뭐 여자를 리드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너무 철두철미하게 박혀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사람이 딱히 나쁜 놈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 나쁜 놈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 저기 마이 사람도 여러분의 반응에 어 얘가 왜 이러지 어 여러 저기 마 조금 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이 좀 시큰둥 하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시큰둥 할 수도 있지 여러분한테 음 그런 거야 어. 근데 여러분이 시큰둥 했을 것같아어이 사람이 너무 음 자기 주장이 세니까 어이이 이 사람이 실망했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이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음, 왜냐면 얘, 얘는 조금 이기적인 데가 있거든. 어, 음,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실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왜? 자기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제대로 얼굴에 실은 내색하고 막 이러니까 어 짜증 어 실망했다라고 나오는 게 자기가 뭘 잘못한지 모르는 거지 한마디로 어, 어 한마디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모르는 것도 병이야. 이것도 죄다 죄. 어쩌면 좋아. 어떻게 이렇게 1도 모르지? 어 이게. 이... 음. 그래도 얘는 나름 어, 잘해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어, 좀 발전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니까 얘가 왜왜 아, 왜 이러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싫어하지?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사람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어. 만약에 영 진짜 나쁜 놈이 아니면 뭐 잠깐 뭐몇번더 만나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음. 그래도 남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름 자기는 열심히 한것 같아요. 어, 나, 여러분 마음은 안 들었겠지. 어, 전혀 뭐 이런 거 저런 게 없거든. 음. 아무튼 어, 그래요. 하여간 어, 뉴페 나쁘지 않다. 지금 여기까지 보는 걸로 봐서 어, 여기까지 보는 걸로 봐서 음. 조금 더 만나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어. 그럼 구패는 아, 얘가 이러니까 구패를 보는 거겠지. 응. 왜냐하면 막확 왜냐면, 하 딱히 막확 끌리지 않고. 왜냐면, 구패, 뉴패 고민할 때 뭐야. 확 끌리지 않는다는 거잖아. 응. 확 오지 않는다, 이거야. 진짜 화가 써봐 뭘, 이거 보긴 뭘 봐. 그냥 빨리 잡아뜨려갖고 일을 만들어서 너내거하고탁 찜, 침을 쫙 발라야지. <웃음> 침 먼저 바르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어, 딴 년, 딴 년들이 채 가기 전에 어떡하다고 빨리 채 가야 돼. 얘왜안채 가? 어 그정도는 아니다 라는 거야 음그런거예요어국패하고는어 헤어지고도 그래도 가끔 뭐 이사람의 안부에 대해서 듣는 것 같애 음 어, 듣는 것 같고 이 사람 지금 어 상태가 그닥 좋지는 않아요 힘들어요 음. 뭐가 힘드냐 경제적으로 좀 힘든 것 같아. 음, 그런 것 같아요. 뭐 직장에서 잘렸거나 아니면 어, 여러분들 어, 저기봐 여러분 구패니까 전에 뭐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뭐 누구하고 만나 누구하고 만나다가 뭐 끝났다거나 어, 그런 거지. 어, 차단 당했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내쫓겠다거나 그런 거예요. 뭔가 안 된다. 음, 딱 이거 세개 갖고는. 퀴, 어, 저저 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예요. 어, 이직했다, 어, 직장에서 잘렸다, 어, 경제적으로 궁핍했다, 아니면 전 여친한테 잘렸다, 어, 차단당한 거죠, 완전히 뺑뺑당하 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기웃기웃기웃기 거리고 어, 상당히 어, 외롭다, 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어, 요세 개를 놓고 봤을 적에, 그러니까 음, 그런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좀 어, 별로 좋지도 않고, 그리고. 저기 막 주변 사람들한테 기웃기웃 거리는 거지 어, 그런 거예요 지금 음. 힘든 것 같아 어. 끼는것 같고 음. 여러분들에게 오기도 조금 그래요 여러분들이 반응이 딱 좋을 것 같지는 않고 음. 그래서 그냥 가볍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다가와 볼까 라는 마음도 없지 않아요 음, 마음도 없지 않아 마음도 없지 않지만 이게 얘가 행동을 할까? 음. 다가오고 싶은 마음도 없지는 않네 근데 얘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다가오려고 하지는 않을 것같아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다가오려 하지 않는다 상황이 안 좋아 이 상황이 안 좋은 게 아마도 얘가 경제적인거나 직장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연애하기는 조금 상황상 좋지 않은 게 아닌가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음, 음, 맞아. 얘는 지금 구패는 조금 힘들다. 음, 구패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 어, 뭐, 새로운 직장 구할 때까지 뭐 필요하겠지? 어, 이거는 경, 진짜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렇게 있으면서도 뭐다? 어, 주변 사람들을 갖다가 그래도, 어, SNS나 이런 걸로 살펴보고는 있다라고 나오네요. 어, 살펴보고는 있다. 음, 그래도 나름 자기가 이 상황을 갖다가 헤쳐나가려고 노력은 한다. 근데 조금, 어, 그전 남친이 좀 내성적인 사람이었나? 음, 그런 것 같은데? 왜냐면, 사람이 외성적이면, 이런 일 겪, 겪으면은, 아이씨, 야, 나 잘렸어. 야, 나 잘려서 기분 뚫고, 내한잔 너, 나한테 술한 잔만 사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성격이 이제 외성적인 사람들인데, 얘는 내성적이어서 그러지도 못하는 것 같아. 그냥 혼자서 방구석에 처박혀갖고 인터넷이나 하면서, 어, 게임이나 하면서, 우울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 꾸겨져 있는 것 같은 느낌? 음, 뭔가는 어떻게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걸 알아. 뭐 이것저것 해서 자기가 지금 뭐, 어, 이 상황을 갖다가, 어, 좋은 쪽으로, 어, 이제, 양지로 이끌어나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 딱히, 어, 아직까지는 내켜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음, 얘는 여자 문제가 시급한 애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연락이 다니까 여러분들이 국패냐 뉴패냐. 여러분, 이사람한이 이 친구한테 혹시, 뭐 모성애 같은 거 느끼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냥 측은지심 같은 게 느껴져 가지고 구패를 보는 건가? 아니면은 구패하고도 연락이 닿기는 닿잖아 아예 뭐안 닿는 거 아닌 거 같은데 음. 근데 구패하고는 이미 할 만큼 했어 음. 이미 할 만큼 했어 여러분들이 딱히 구패한테 애정을 느껴서 이게 본게 아니라 어. 그냥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딱 여러분들이 이 친구한테 비중 있지는 않는 것 같아. 음, 그리고 또 이게 뉴페한테도딱 어, 이렇게 마음에 쏙 들지는 않는다. 음, 마음에 쏙 들지는 않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 올해는 연애 누,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야. 어, 진짜, 뭐지, 운이 좋, 완전히 좋지 않고서는 다 시답지 않아. 그, 버리기도 애매하고, 죽기도 애매한, 다 그런 상태예요. 그니까, 너무 실망할 필요 없다라는 거지. 어, 여러분들만 이런 게 아니다, 어, 라는 거예요. 그니까, 실망하지 말아요. 왜, 올해는 다, 뭐다? 어, 허우대가 멀쩡하고, 목소리는 큰데 뭐다? 그치, 어, 다? 실속이 없다. 실속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야. 대체적으로 다 그렇다. 이런 거야. 딱히 마음에 들어서 사귀는 게 아니라 이거지. 어떡하다. 인연이 닿기 때문에 사귀게 되는 거지. 어. 자, 암튼, 그러면은, 그냥 나는 어떻게, 해? 그냥 어장관리나 하고 있을까요? 어장관리나? 어디 보자. 어장관리만 하고 있는, 있으면은 좀 괜찮은지 어디 봅시다. 그냥 이 친구는 조금 몇번더 만나봐요. 음, 만나보면 답이 나오겠지. 지금 이 상태에서 어, 애매한, 애매한 상태잖아. 딱히 이 사람에 대한 결정을 지을 저것도 아니잖아. 음, 어장관리도 쉽지 않다. 여기, 여기 이번 카드는. 음, 어장관리도 쉽지 않다. 음, 맞아요. 여러분은 성격상 어장관리도 힘든 것 같아. 그 음, 뭐지? 음, 예스오너가 조금 분명한 사람 같아서 나도 조금 어장관리가 안 되는데 근데 선생님도 안 되는데 왜 저한테 어장관리를 하라 그래요? 라고 하는데 내가 어장관리를 못해가지고 그냥 어 나는 그래요. 이 사람, 이, 마음이 없으면 희망고문 같은 거안 해. 그냥 탁!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게 미련한 거야. 어. 여우들은 봐. 막, 어장에 잔뜩 연어 잖아. 마음이 없는데도 어떻게? 어, 한 번씩 미소 흘려주잖아. 어. 그리고, 마음이 없는데도 뭐? 어, 가끔씩 차 한잔씩 마셔주잖아. 그거 왜 그러겠어? 어, 자기 이미지 구기고 싶지 않다라는 거지. 어, 그 뭐지, 루머, 소문, 스, 스캔들 관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 사람들이 나중에 걔, 누군가가 쟤 어떠냐 그러면, 어, 걔 착해. 남자들은 지한테만 조금만 웃어주고, 싫은 소리 안 하면 다 착하다 그러잖아. 그게 뭐야. 아그 여우들이지. 그렇게 그 여론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끌고 나가는 계집애들이 많아요. 여러분 알죠. 어, 내가 그걸 못해. 그거를. 내 그게 안 돼. 내 성격사.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는 동생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나도 못하는 거. 나도 솔직히 나도 못해요. 그거. 어, 근데 지내 보니까 그렇게 여우처럼, 사람은 그렇게 여우처럼 살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남자들은 그런 여자를 좋아한다. 지가 어장인 줄도 모른다라는 거야. 어. 어장당하면서 행복해. 상대방이 행복하다잖아. 어. 그러니까 조금 여우짓을 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진짜, 나 크리스마스 때나 혼자 있을 수도 있다니까? 그거보다 낫지.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 고리, 연결고리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어. 그래 뭐, 같이 자서 그냥 뭐, 삼겹살에 소주 한잔 같이 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지 않나요? 나 싶어. 어. 아이, 왜냐면 연말 연시가 다가오지 않으면 내가 이런 말도 하지도 않아. 음, 쓸쓸하잖아, 집에서 혼자 있으면. 음, 다들, 어, 다들 쌍쌍이 나가서 노는데, 나 혼자서 궁상맞게 집에서 뭐 하는 거야. 그쵸죠 어. 그러니까 너무 똑자를 성격이 아니더라도 그냥 몇번 만나 봐요. 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만나지 말고 한2 주에 일한 번씩 만나든가 그러면 아 그러면 그러면 얘가 딴 여자 사귀지 뭐 저기 하겠어요. 아 그러면은 뭐 친구로 지내자 그러면 되지. 어. 딱히 어 딱히 끌리지도 않잖아. 어. 여러분 취향도 아니잖아. 어. 그렇다고 해서 똑 잘라 가지고 내 이미지 저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어. 몇번더 만나봐요. 만나다 보면 좋은 수 생기겠지. 여러분들도 지금 고민하는 것 같아. 이럴까, 저럴까. 어. 딱히 더 좋은 사람은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구패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뭐, 어떻게 뭐, 손, 여러분이 손 쓴다고 될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어. 아무튼, 그래요. 어. 그렇, 아니면은, 간간이 이 사람 만나면서 조금 더, 어, 소개팅 조금 더 해봐요. 어. 뭐 나오겠지. 다음, 이번 달 다음 달은 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응? 이번 달 다음 달은 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조금 밀어. 어 결정 보류. 그렇다고 티나게 밀면은 나는 어장이구나라는 이 생각이 들면 얘가 어, 저기 하겠지. 그러니까 살살 미소 흘려주면서 대충개 조금 해가면서 그런 거지. 어. 그렇게 기분 안, 안 나쁘게 자기가 어장당하고 있, 있다는 걸 갖다 모르게 하라 이거지. 어. 이순신 장군이 그러잖아. 내가 죽었다는 말을 갖다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러잖아. 그러니까 네가 어장이라는 걸 어, 얘한테 알리지 말라 이거지. 어. 아무튼 <웃음>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제 즐거셨다면 우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선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리딩. 음. 뉴패냐? 음, 구패냐? 아니면 그냥 어장을 칠까? 음. 음, 생각이 많네. 누가 생각이 많은 거야? 여러분이 생각이 많은 거야? 상대방이 생각이 많은 거야? 음, 아, 여러, <웃음>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네. 음, 아, 뉴패도 그렇고. 구패도 그렇고,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음.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음. 유패는 음. 왜? 음. 왜육패 육회, 어, 패만생각한 음. 유패는 머리가 아파, 왜? 음. 사람은 좋은데, 그치, 돈이 너무 없지? 음. 뭐, 저기, 막, 막, 어, 조금 시간을 두고 좀 보고 싶은데, 어, 시간을 두고서 저기 하고 싶은데, 음. 자꾸, 어, 뭔가, 어, 여러분들좀 오래 두고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뭐지? 뭐, 떠밀려가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어, 여러분은, 어, 딱히 이 사람이 확 마음에 들지는 않아. 어,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좀 두고 보고 싶은데, 그냥, 뭐에 홀린 듯이 막, 응, 어, 뭐에 홀린 듯이 막 끌려가게 되는 거야. 음. 어 그래 그래갖고 조금 지금 못다 어 조금 조금 좀 신중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야? 그치 달리는 말에 책질질. 아뭘좀 생각을 하냐. 응? 그냥 이 남자가 조금. 빨리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근 여러분들은 딱히 그게 반갑지 않다라는 거지. 음.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게 지구력도, 어, 그렇게 좋지가 않아. 지가 막 달려고 뭐야? 어, 지가 지치는 거지. 누가 그렇게 달려오라 그랬어? 어, 그렇잖아요. 천천히 가자 그랬는데도 뭐야? 지가 그냥 막, 어, 왜? 어. 얘, 얘가 그런데 이유가 있어. 음. 빨리 자고 싶어가지고 빨리 자고 싶어갖고 막 어떻게든 막 어, 그러는 것 같아요 어. 근데 뭐다? 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어.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해 왜냐면 딱해이 사람 면안 들어 어. 맞아요 그러니까 뭐야 뭐해, 뭐해. 어. 얘, 얘가 지성격 나오는 거지 어. 지성격 나오는 거예요 어. 입이 방정이잖아 어. 저기 봐. 막, 막 처음에는 그렇지. 처음에는 뭐 어. 위아더 월드. 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 저기 자매님 너무 어, 마음에 듭니다. 뭐어저저 조금. <웃음>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막 이제 막이사람이 그냥 무슨 번개불에 콩국물씩 고막 끌고서 막 응. 빨리 좀 어떻게 잡으려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아 워, 워, 워, 워. 좀 빠른 것 같아요. 어, 철수씨, 우리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어, 나는 아직 어, 철수씨의 파랑새가 될 준비가 안된것 같은데, 우리 조금 더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무슨 소리하고 앉아있냐. 응, 응? 아, 우리가, 뭐, 초딩이냐, 뭘 알아보냐, 알아보기는, 응? 나, 허우대 멀쩡해. 우리, 우, 우리, 우리, 저기, 막, 어, 영희씨, 어, 허우대 멀 어, 이뻐, 날씬해. 아, 뭘 더, 뭘더 우리가 알아가야 되냐, 이거지. 이제 알아봐야 될건딱 하나밖에 없다, 응, 응. 빨리빨리 속공만 맞춰보고, 어, 빨리빨리 결정하자. 이런 거예요, 얘는, 응. 매세 모든 빨리빨리, 응. 어.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뭐야?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웃음> 그런 사람도 있잖아. 모두 빨리빨리 하려는 사람. 어. 이런 사람이 뭐다? 어 그때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자크 내려는 어, 남자들 화장실 들어가서 변기통 화 있는 데서 자크 내리는 게 아니라, 화장실 문 보이면 벌써 자크 내리면서 화장실 문 열잖아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 꼭 느낌이에요. 승질이 어. 급하다는 거지. 어. 그러니까 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워워워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 지랄 발광, 출랄 발광하지, 어, 지랄 발광이야. 승질 급하다 그랬잖아. 막, 그, 어, 저기, 만 뭐, 어, 네가 처녀냐, 처녀도 아닌 게, 응, 저기, 만내 네 승은 더럽게 깐다고, 응? 뭐, 저기, 만 어, 저기, 다 마음에 있어서 어, 소개팅 할때다 마음에 있어서 그런가 아니냐고 우리가 뭐 초딩이냐 손 잡고 루루랄라고 소풍 가서 김밥 먹게 어른들이 만나면 다 그렇게 하는 거지 아이니 아, 네가 요조숙녀나 막 말을 갖다가 어, 그 저기 그, 그, 그, 그, 뭐지 어, 필터링 없이 막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음.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이게 아웃됐지. 음. 음. 주변에서는 왜 그러냐, 뭐 이렇게 말이 많지. 주변에서 만약 이게 소개팅이라면, 어 소개받은 거라면 소개받았을 확률이 높은 것 같아 여기는 음, 소개받았거나 뭐 이런 것 주변에서. 응? 음? 그러니까 뭐다? 어, 그렇지. 주변에다가는 뭐라고 그래. 자기 피하려야 될거 아니야. 어, 얘좀 입이 방정해요. 지, 지, 저기 막뭐 이렇게 조금. 남의 배려심이 조금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이거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 어. 하여간, 이, 지금 이 사람은요, 어, 그래, 저기, 막, 그러고 또, 그런 것도 있어.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어, 좋아 보이는데, 사람이 생긴 거하고는 좀 달라. 음. 생긴 거하고 성격하고는 좀 다른 거야. 드립, 드립다 예민해, 꼴에. 어, 꼴에 예민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잘리고서 분해서 지금 씩씩거리고 잠옷 잘수 있어요. 진짜로. 음, 음, 그럴 수 있어. 음. 얘는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면은요, 분해가지고, 분기 땡쳐나가지고 쫓아갈 놈이야. 그러고도 남을 놈이에요. 음, 아, 죄송합니다. 뉴피한테 욕을 해서. <웃음> 내 성격이 그지같아 어, 까칠하고 그지같아 어. 그리고 여러분 아니어도 얘는 여자 주변에 많아요 어. 주변에 아, 많고. 그런데 왜 그래요? 이 승질머리가 이러니까 그런 거지. 승질머리가 이러니까. 뭔가 사람을 갖다 지문하게 사귀려고 들지를 않아. 상대방한테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냥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어, 다 알아봐. 우리 다 알잖아. 이름도 알고 성도 알고 어디서지다 아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알아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애 어. 그러니까 뭐다? 어, 한마디로 어, 짜증나는 거지. 어 에이. 말다 했지, 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좀 실망스럽다. 그러니까, 소개받을 때는, 어, 뭐, 예를 들어서, 소개받을 때, 아니면 처음 만났을 때는 되게 저게 을거 아니어서, 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난 거, 만난 줄 알았는데, 어? 뭐다? 어, 아니다라는 거지. 확겠다라는 어, 거예요. 음. 그럼, 국패는 어제 국패한번 봅시다. 잠깐만요. 어, 말하다 보니까 목이 말라서 귤좀 먹었어요. 제가 귤을 좀 좋아해요. 음. 귤이 시원하잖아. 음. 제가 귤을 좀 좋아해요. 응? 어? 아무튼? 쿠페는 음. 왜? 음. 어디 봐요? 음. 그래도 여러분들이, 류페보단 구페 쪽에 좀더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싶네? 음. <웃음> 그렇게 보여요. 왜냐면은, 구페가 조금 그래도, 음. 어, 좀, 좀 삐지고 막 이러면 잠수 타고 뭐고, 좀, 그런, 좀, 좀 답답한 건 있어. 답답한 건 있어도, 그래도 얘보단, 음, 구페가 조금 난것 같다. 그리고 조금 그래도 사람이, 어, 인정머리가 있다, 그래야 되나? 음. 인정머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구패 얘도, <웃음> 정 같지 않아. 어, 여, 러분들이얘그 옛날에 그런 모습 막에, 그 뭐지? <웃음> 부드럽고 막다 이렇게 좋은, 좋긴 좋은데, 얘, 이 구패 역시도, <웃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좀 직성에 풀린다? 그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주장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음. 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만약에, 내 말이, 마, 어, 맞지 않다. 틀리다라고 말하려면은, 어, 그, 진짜 과학적인 근거를 대야 돼. 어. 과학적인 근거를 대서, 이 사람의 말을 반박을 해야지. 그냥, 아, 그,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그게 왜 아닌데? 아, 그런 걸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 아니, 어떻게 남녀가 싸우는데 과학적인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갖다 해 가면서 싸우나?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말이 틀리다라고 하면은 되게 분기땡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대로 다 해야 되는 거고 너는 틀리고 나만 맞다라는 그런 식이던 거야. 그래서 이게 이 관계가 어, 무너진 어 히, 히, 이제 힘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도 왜? 음. 그전 남친하고는, 어, 잘 맞았던 뭔가가 있잖아? 어, 잘, 어, 잘 맞았던 뭔가, 뭐지? 그게 뭐지? 그게 뭐지? 뭘까요? 어, 속공합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봐. 음, 속공합은 나쁘지 않았어요, 전 남친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아 얘가, 얘가 좀만 성격만 그래주면 좋을 텐데, 조금만 좀, 어, 좀, 뭐지? 성격이 조금만 지금보다는 좀 말랑말랑하고 융통성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어, 애가 승질머리가 저래가지고 아 속공학 하나 때문에 내가 얘를 다시 만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안할수안할 어, 안안 수가 없다라는 거지 음. 근데 뭐, 뭐야 이 친구한테 어, 저기 와요? 어, 연락 와? 연락이 왔으니까 구페냐 뉴페냐 해가지고 이걸 보겠지? 어. 내가 봤을 때는 카드상은 어. 카드상은 어, 아직까지는 이게 다안 나왔으니까 근데 카드상은 구페가 더난것 같은데 뉴페보다 음. 구피한테 연락 왔잖아요. 음. 그래갖고, 아, 뭐야, 이거 양쪽 다. 음. 뭐, 빨리 결정할 뭐, 떼인 돈 받습니까? 뭐, 하루라도 빨리 결정안하고 이자가 붙어? 음? 응? 왜 이렇게 사람을 갖다 푸시를 하지? 그런 거 같아요. 음. 막, 빨리 결정하라는 식이야, 둘 다, 어떻게? 왜 이렇게 순질까? 입대꺼 그러면 뭐, 입대권 그럼 어떻게 가만히 있었대? 응? 음? 허참나원. 어, 음. 지금 국회도 빨리 결정하라는 식인데뭐 얘도 화장실가 들어가기 전에 자크 내려가요. 음. 이 정도였으면 빨리 네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음. 선생님 보시기에는 국회가 나요, 육회가 나요라고 묻는다면. 아... <웃음> 같은, 어, 둘다 별로, 어, 둘다 별로야. 둘다 별로지만, 그래도 나는 구패 쪽이 카드상은 더 나아요. 음. 얘는 좀 그, 자기가 그, 밀어붙이고, 자기가 마, 자기 말이 말이라는 그런 경향이 있어도, 까칠하고 그런 건좀 덜해. 근데 얘는 되게 까칠하고, 얘 여자 많아요. 음. 생각보다 여자가 많아. 어, 그렇게 까칠한데요? 아휴. 까칠해도 그거도 달라 어. 왜냐면 처음보는 여자한테 뭐 계속 뭐 얼굴에 뭐 이그리고 이뭐 꾸기고 있나 그건 아니잖아 그리고 얘는 지가 목적이 있는 데서는 또 저기 해 어. 그러면 선생님 저, 저한테 왜 해요 그러면 얘, 얘, 얘, 이 사람이 여러분이 그렇게 싹 딱히 자기 마음에 흡족하진 않았기 때문에 어. 그, 거지같이 나온 거지 어, 지 맘에도 그게 썩딱히 들진 않았다. 음. 그, 그러니까 얘는 아니다라는 거야. 어. 저기, 막, 지불도 없는 놈이 가리긴 더럽게 가려. 어. 어 근데, 그래도 이제 구패가 더난것 같아. 음. 조금, 그래도 얘가 조금 인간적인 미가 더 있다 그래야 되나? 음. 어. 왜요? 구편인지늪편인지 여러분도, 아, 뭐, 아직까지는, 막어 확실하게 뭔가 판단 같은 게안 서나 응 정하기가 힘든가 왜냐면은 구패도 이유가 있으니까 헤어졌을 거 아니에요 응그쵸죠 어. 그러면은 그냥 어장 관리나 할까요라고 하면은 이 어장 관리가 통할까 음 어디 봅시다 어장 관리가 통할런지 음 여러분 뜻대로 어장관리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어, 어장관리하는 게좀 힘들다 왜 얘네들 다 말을 좀안 듣는 애들이라 <웃음> 좀 여러분들이 핸들 하기에는 여러 대가 좀쎄 어, 여러분들이 핸들 할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둘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 괜히 어장관리 하려고 들면 어떻게 된다 어, 나만 피곤하다 라는 거지 음.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 어장관리하면 여러분들 머리통 빠개진다 어, 여러분들은 어장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못된다 어. 왜, 저기 막 여기서 성격이 나와 얘네들 캐릭이 너무 쎄 어, 너무 쎄가지고 안 통할 거야 어.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어야지 여기 다리 뻗을 데가 없는데 뭐 어디다 갔다가 다리를 뻗어 음, 어장관리니까 얘네들은 안돼 얘, 얘, 얘도 어장관리 안 되는 애 얘도 어장관리 안되랬네 만약에 어장관리 하려고 하면 때려쳐 그럴 거야. 음, 얘는 뭐하러 어장관리를 해. 어,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어. 보이는 것 같이 뭐 수입, 어, 수입도 그닥 좋을 것 같지도 않고 성격도 좋지도 않아. 음. 성격도 좋지도 않고 조금 성극, 성급한 감이 없지 않다. 어. 남자로서의 매력은 별로다라는 거야. 차라리 얘가 낫다라는 거지. 얘가. 어. 자, 그럼 3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어, 저기, 만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재미로만 보세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고, 어, 조금 더, 어, 저기, 만 신중하게, 어, 만약에 둘중 하나에서 고른다 그러면 신중하게 생각해서, 어, 감정대로 하지 마시고, 오케 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 리딩, 쿠페냐, 아니, 야 뉴페냐, 쿠페냐, 아니면 어장관리냐이 이, 이 노란색이 뉴페로 뽑은 거거든요. 어. 어디 보아요? 뉴펜지구펜지 음, 오, 이 4번 카드, 어, 출발 좋은데? 오, 그런 거 같아요. 어, 상대방은 여러분들하고 어, 사귈 마음이 있는 거 같아. 어, 이거 뭐지요? 와, 여러분들 매력 덩어리야? 오, 어, 구페한테서도 연락이 오고 어, 뉴페도 여러분들을 맘에 들어 하는 거 같은데요. 이게 뭐지? 어, 풍년이 났네. 이래도 고민이지? 어, 그치 이것도 고민이에요. 확실하게 둘중 하나가 거지 같으면 내가 선택하기가 편할 텐데 이건 좀 고민이 되는데? <웃음> 왜 이걸 봤는지 알겠다. 물좀 마시고요. 아, 이, 이 뉴패는요, 어, 여러분들을 보자마자, 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어, 이, 이, 이, 이 뉴패는, 어, 주변에서 다 아는 사람인 것 같아. 어, 인맥끼리 다 안다? 어, 어떤 소개팅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둘다 너무 선남선녀이기 때문에, 나이야 상관없이. 30대든 40대든 상관없이 너무나 둘다 좋은 사람이니까 주변에서 막 엮어주는 그런 어, 느낌이 나. 그리고 남자도 어,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들이대는 것 같고 음, 느낌 좋은데? 근데 왜 고민해요? 음. 어 그리고 여기는 <웃음> 쿠페한테도 연락이 와. 어, 쿠페한테도 연락이 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다? 어 괴롭다 어. 구페한테는 이게 떴잖아 이거 어. 뭐야 이거 운명의 소리 밖에 떴잖아요 음 자꾸 연락이 온다라는 거지 근데 거부할 수 없는 뭔가 그러니까 이게 뉴패가 이렇게 좋은데도 여러분이 이게 구패나뉴패나 이걸 본 거는 아구패한테도 어, 진짜 어. 망같아서둘다둘다 아, 아, 갖고 싶다 이거지. 근데 어. 이런 이런 경우는 어, 가능하려면 딱 어, 옛날에 태어났어야지 신라 시대 <웃음> 신라 시대 태어났으면 가능하지. 그때는 모계사회였기 때문에 여자가 남편을 갖다가 여러서 거느릴 수 있죠. 근데 지금 사회선 불가능하지. 이거, 이거 어느 남자가 이해하겠어 모계사회가 아닌데. 어, 몽골인가, 어디는, 뭐고, 목에 사여갖고, 아직까지도 여자가, 음, 남편을 갖다 둘, 셋 거느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저 거기 가서 살 수도 없잖아, 어. 뭐, 저기, 뭐, 뉴페가 어디, 어디 여행가세요? 어. 여행가자, 그러는 것 같은데? 어. 근데 왜, 왜, 여러분, 가기 싫어요? 음. 어, 되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 저기, 막, 대시하는데? 음. 여자, 이거, 이거 여자들의 로망 아니야? 남자가 이렇게 대시해, 확실하게 대시해 주는 거? 음. 음. 남자가 대시를 상당히 많이 한 느낌이 들어요. 어, 근데 왜? 여러분들이 잘안 받아주나? 왜, 왜 철벽을 쳐? 그치, 왜냐면 계속, 근데, 내, 내, 내, 어, 이, 이 테너한테 나왔을 적에, 어, 조금 냄새가 났어. 음. 여러분들이 호응을 안 해주는 것 같아? 음. 그치, 너무 빠른 감이, 어, 없지는 않지. 이렇게 막 여행가자고 그러고 이러면, 음. 어, 여자들이, 어, 내 기다, 어, 내가 기다렸어 하면서 얼찌구나 하고서, 어. 할 사람이 어디겠어요. 음,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여기는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어, 느낌이 나. 혹시 구폐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런 거 그럴 수도 있지. 어,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왜 철벽을 치나라고 좀. 이성적으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팍 이렇게 옵션을 제시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노노노노노한 노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람이 어떻게다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어,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음, 어차피 너나 나나 싱글이고, 음, 그리고 마음에 드니까 이렇게 한 건데 좀 지나치게 어 여러분들이 방어를 하니까 이 친구가 어, 이 친구가 왜 그러지? 뭔가가 있나? 어, 왜, 왜,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갖다, 어, 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 한 성격 한다. 어, 막, 이렇게 막, 저기 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내 주장을 내세워야 될 때는 내 주장을 내세운다라는 거예요. 어. 그니까, 남자도, 어. 그래 어그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어. 남자라 여러분들하고 음. 연인으로 되기 원하는데 음. 이제 그만 신경전 어, 그만, 남자가 남자 쪽에서 그런 거야 그냥, 그만 신경전하고 그냥 사귀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다 어 사귀자라고 하는데도 어, 지금 저기 막 어, 패, 어, 여러분들이 오케이를 안 하는 느낌이야? 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계속, 어. 왜이 사람이 어디 갈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응? 구패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이 사람은 남자답게 딱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음, 결정을 못 하는 것 같네? 음, 어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 남자가, 어, 전화하고는 조금, 음, 한발 물러난 것 같은데? 어,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럽시다, 그랬어. 그면 지금 뭐다? 어, 그냥, 그러니까, 그러는 게 어때요? 라고 조금, 어, 어, 조금, 어, 자, 뭐지? 열정이 조금 수그러들었다? 어. 그래서, 뭐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전에는, 어, 우리 갑시다. 우리 여행 갑시다. 어, 뭐. 뭐 먹고 싶어요? 어, 우리 스테이크 먹으러 갈까? 거기 좋다는데, 우리 갑시다. 예쁘게 입고 나와요. 내가 근사하게 한번쏠 테니까. 이랬는데, 지금은, 어, 그냥 여러분들한테, 음, 일요일 날 어때요? 음, 뭐, 시간 있으면 나갈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반응이 조금 뜨뜻 미지근해졌다라는 거지. 음. 어. 그러다가 이 사람도 놓쳐요, 여러분. 어디 보자, 구패. 맞아, 이 구패하고 되는, 구패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어가지고, 뉴페한테 그러나? 음. 근데 구패가 여러분들한테 향한 마음이 딱 사랑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어. 왜 애매하냐면 이 사람은 여러분의 몸만 원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음. 몸만 원하는 게 아닌가 그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뭐 안정된 관계를 갖다가 이거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어. 여러분들한테 확실한 미래를 갖다가 제시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음. 음, 새롭게 다시, 어, 시작하는, 그러, 자고자 는 마음은 있어도, 그치. 그게, 그,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지. 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온게 아닌가 싶어요. 뭐,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왔겠지? 당연히? 근데 그 마음이, 어, 그치. 여러분들하고, 음. 육체적인 관계를 나누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어, 그것 때문에 연락이 온 거다라는 거예요. 어, 뭔가 둘이 어떠한 교류나 이런 거 있잖아 어, 그런 게아니라 아니다라는 거지. 어, 서로 사랑하고 대화를 나누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자기 만족. 여러분들하고 밤, 저기 막 밤을 보냈을 때이 사람은 너무 만족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거라는 거지. 뭐 여러분도 그냥 예를 들어서 결혼할 마음이 없고 어 그, 안정적인 미래를 꾸밀 계획이 없고, 그냥 연애만 하길 원한다면, 이, 이, 구패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패는, 어, 여기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뜨거운 마음은 없어. 음, 단순히, 어, 굉장히 동물적인 것을 원한다라는 거지, 응. 어. 그래요. 음. 계속, 어, 그것만 생각해. 어, 동물적인 사람, 어. 어떤 미래나 이런 걸계획 이, 이, 지금 이 친구는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런 것 같아요 어, 감정전선에 약간 문제가 있는 친구가 아닌가 해 음. 그래서 정말 어, 조금 신중해야 될것 같아 이러다가는 얘도 놓치고 얘도 놓칠 것 같은 느낌 어, 그런 느낌이 있어 음.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외로워. 왜냐면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랑을 갖다가 줄 수가 없어. 어, 얘는 그런 어 그런 사랑을 갖다가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여자들이 꼭 이런 스타일에 끌리거든. 어, 이런 스타일에 끌려, 끌리는 려끌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모성애를 자극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나 없이도 잘살것 같지만, 얘는, 얘는 뭐다? 어, 나 없으면 안될것 같다라는, 그건 착각이지. 어. 그건 착각이에요. 왜냐면, 나이가 뭐, 서른 후반, 마흔 초반 되면 더 이상 귀찮아. 누군가 새로운 연애를 하기가 귀찮다라는 거예요. 어, 귀찮고, 나하고 익숙한 사람을 갖다가 원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재회를 갖다가, 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나 익숙하니까 음, 누군가를 새롭게 알아가란다는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재고 재 재구 따지는 게 너무 많아진다. 어, 재고 따지는 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뭐다? 그치.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보다는 그리고 나한테 익숙한 사람 얘, 얘는 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서는 뭔지 다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새로 알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꾸 어, 구페를 갖다가 구페와재외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내가 이누페를 갖다 추천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둘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어, 맞아요. 객관성을 두고 보, 보라 그러잖아. 객관적으로 보라. 어떤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이 사람을 노한 것도 이 국패 때문에 노한 건지. 음. 그것도 한번 신중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 정말 이 사람이 아니어서 노한 건지. 이이 어,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때 이 사람의 영향, 이 사람의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회님, 이 여러분의 행복에 다이렉트로 직결된 거잖아. 음. 다이 다이렉트 직결됐고 어. 음. 너무 어. 음. 뭐지, 어, 감, 어, 너무 저거, 저것, 저거처럼, 어, 너무 이렇게, 어, 그, 그러니까 잘못 저기 하다가는 너무, 뭐지, 순간적으로 오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중해야 돼? 음, 왜 그러냐면, <웃음> 이 쿠페가 음. 저기만 지금 이미 만약에 이뉴페하고 일이 이만큼 이제 뉴페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이만큼이었던 지금 이만큼은 쪼그라들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의 모습에 아,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아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라는 것다 깨달았어.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만큼의 관심을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뭐냐면 이 친구는 수, 어, 완전히 어, 100% 나 어. 나의 필요에서 여러분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을 찾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거절하기가 자꾸 힘든 힘든 게 아닌가 싶어. 어 그러다 보니까 얘얘보이 사람보다는 얘한테 자꾸 마음이 쏠리는 게 아닌가. 음. 음. 왜냐하면 이 저기 막 여기 여기 반응이 좀 그래서 그래요. 아무튼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래. 어, 그러면 아싸리 어장관리를 하게 되면 그것도 아, 그것도 뜻대로 안될것 같아요. 어장관리도. 음. 어장관리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음. 어장관리하게 되면 어, 뭔가 하나가 뭐 미스테이크가 난다. 여러분은 막 이렇게 뭐지? 이 사람을 사,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을 갔다가, 어, 어장 관리를 하게 되면, 그 표시가 너무 날것 같아. 어,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게 너무 뚜렷한 사람이라, 어, 내가 원하는 게 뚜렷한 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스무스하고, 막, 이럴, 이렇게 막, 그 뭐지, 여우처럼, 그거는 힘들 것 같아. 어, 그러다 보니까 어장 관리는 조금 힘들지 않나 싶어. 음. 그래서 뭐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응? 여러분들도 알고 있네. 어. 여러분, 뭐, 뭐다? 어. 아, 그, 그, 그 무엇도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지. 어. 이 사람한테 딱히 마음이 가지 않고. 어. 얘는 이런 거 알기 때문에 어. 망설여지고. 그렇다 보니까 어떡하다? 아, 너도 싫고, 너도 싫고, 다 듣기 싫다. 어. 이런, 어. 어장이그 뭐고 어, 구패고 뉴패고다 싫다 라고 어, 저기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그냥 답을 내리지 말고 그냥 가만히 둘다 어떻게 흘러갈지 내버려 둬봐요 어차피 이, 이 사람하고도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 어, 마음에 안 드는데 억지로 갈 수도 없는 거고 얘도 어, 딱히 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그 누구한테로 쏠리지 않았다. 그럼 조금만 더 두고 봐봐요. 어떻게 될 건지. 음, 아직은 결정 내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음. 이 사람도 이렇게 갖고 나가리 데스되면 뭐 그것도 뭐 1년에 딱 거기까지인 거고 나가리 데스될까 봐 사귈 수는 없잖아. 음.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닥 그쪽에 있는 것같지 않은데. 그렇다고 얘도 몸만 원하는 거 알면서 얘한테... 어, 몸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남녀가 사귀는데 그 여자들 그거 있잖아. 사랑받고 싶잖아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사랑도 사랑하지만 정신적인 사랑도 받고 싶단 말이지. 근데그 정신적인 사랑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이것도 고민되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 성향은 더잘 알잖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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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냐면 딱히 어, 어장관리는 왜 하겠어요? 딱히 어, 땡기는 게 없다라는 거지 어, 땡기는 게 없으니까 뭐다? 어, 그냥 어장관리는 하고 때나 기다릴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뭡니까? 어, 어디 보시다 어디 보아요 뉴폐부터 어디, 어디 봅시다 뉴폐는 아, 왜? 왜 첫번부터 이렇게 마음에 그렇게 안 들어요? 뉴폐가? 어, 유패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처음 만나면서 실수해놓고 잠수탄 거 아닌가? 뭐, 말을 갖다가 조금 뭐랄까, 사람 기분 상하게 했다 그래야 나이 사람은 말, 말투가 원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 보니까, 어, 아,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런 것에, 그게 무슨 실수인가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다르잖아? 어, 사람마다 다르지. 나는 이게,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사람은 실수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는 실수인 거지. 그렇다 보니까 뭐, 뭐다? 어, 나는 왜 이러지?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하고서 어, 그렇게 구겨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게 음. 예. 그렇잖아요. 자기의 그 단점은 자기가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 항상 나는 이런 게내 자신에게는 어, 안 좋은 것이었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하고 대인관계에서 뭐다, 그치어 나만이 알수 있는 실수 있는 거 실수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 말까 그 사람한테는 그게 컴플렉스 비슷한 거여서 남들은 미처 캐치 못할 수도 있는데 본인은 그게 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한다? 어. 여러분들도 딱히 어. 이 사람한테 그렇게 마음은 뭐 있, 있는 것 같지는 않아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너무 어. 사람 자체가 우울하고 그러다 보니까 딱히 끌리는 것 어. 메리지는, 없다라고 어. 메리지는 없다 라고 봐야겠지 메리지는 없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부족한 게 없어요 어 선생님 저 외로워요, 그치? 외로운 건 있지, 외로운 건 있지만 그렇다고 막 외롭다고, 어나 외로워 죽겠어, 어나 외로워 미칠 것 같아, 나왜 이렇게 외롭지? 어 눈물 날것 같아 이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 어, 그래도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어 자신을 한테 지르잖아. 어 돈도 쓸 어, 쓰고 싶으면 돈도 쓰고, 어 비싼 거 사고 싶으면 어좀 돈도 모았다 비싼 것도 자기 위해서 투자를 할줄 안다라는 거지. 어, 가끔 어, 지름신이 어, 그분이 오셔가지고 과소비로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 해도 막 어떤 사람들 그렇잖아 막 외로워가지고 막 몸부림 치는 사람들 있잖아 그, 그럴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지 어. 그냥 아 외롭다 나도 뭐 하나 있었으면 아, 어디서 하나 뭐뚝 떨어 괜찮은 사람 뚝 떨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 그러고서 친구들이 어 헤매헤매 이번에 저기 막 누구 누구 하고 모인다는데 그때 어 육회도 온대 너올래 그러면 고래 어, 어 아싸 뭐그정도 이런 거지 막막 막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미쳐갖고 나좀 누구 좀 소개해줘 어나좀 아, 누구 좀 소개해줘 막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야 그니까. 어, 봐줄 만큼 외롭다, 귀여울 만큼 어딱그 정도까지라는 거지 막못 봐줄 정도로 막 꼴불견이고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지 여러분 자체에 여유가 있어. 음, 그러다 보니까 뭐다? 아, 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가, 네가 너가 생각하기에는 네가 나한테 그날 뭐말 실수를 했다 생각하는데 네가 문제는 그 실수가 문제가 아니야. 음. 그럼 뭐가 문제지? 음, 실수를 하고서 그 처세술의 문제인 거지. 어. 그잖아요. 그냥, 오, 나의 실수하고, 어, 죄송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걸 너무 확대해서 해가지고, 막, 어, 재책함에 몸부림치고, 막, 어.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되고, 방구석에서 꾸겨져 있고, 사람들 말로 들으니까, 야, 걔, 걔, 그날 너한테 실수했다고 방에서 꾸겨져 있대. 이러면 누가 만나고 싶겠냐고. 저 미친놈 아니야? 이러지. 어, 그렇잖아요. 그 제정신이냐고. 어,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 실수도 할수 있고, 야,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했잖아요.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져요? 안 떨어지지? 어지간해선? 그치. 그럼? 캐렇 나무를 잘 타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데, 그럴 수 있지. 음, 어떤 실수를 해도 사람이 그 스무스하게 넘기는, 어, 위트 있게 넘기는 그런 재치가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얘한테는 그게 없다라는 거야.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응, 어, 실수는 누구나 한다. 그러나 그거 갖다가 어, 그치. 매끄럽게 넘기는 위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다? 어, 아 진짜 만나기도 싫고 그리고 주변에서 이렇게 엮어준 거라 내가 토딱히막 음, 좀 그렇고 어, 그런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어, 귀찮은 거지 한마디로. 근데 주변에서 야 저기 막다 같이 어디 가자 막 이러니까 어, 귀찮다 어, 이제 이 상대방 쪽에서는 여러분한테 얘기 좀 하자라고 하는 것 같아 얘기 좀 하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딱히 그렇게 어, 구미가 담기는 제안은 아니다라는 거지 어, 나도 내 일이 소중해 어, 내 일이 소중하다 그게 뭐라? 어, 내 일에 방해받으면서 까지 어, 너를 갖다 만나 줄 마음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조금, 뭐, 한두 번 정도는 더 만나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어. 한두 번 정도 만나볼 필요가 있다. 어. 어. 왜요, 선생님? 여러분이 보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요. 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단면만 놓고 보지 말라, 이거지. 어. 이 사람이 어, 조금 음, 처음에 조금 그 실수를 했었던 거 있고 그거 갖다 스무스하게 넘기지 못한 그런 점도 있지만 그래도 한두 번은 더볼 어, 가치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너무 매정하게똑자할 필요 없다. 음 그냥 여럿이 어울려서 조금 더 두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 음푸 저기 막. 뭐 같이 자자는 것도 아니잖아. 어, 같이 밥 먹고 놀자는 건데 그냥 그냥 가볍게 어울려 봐요. 나쁘지 않다. 조금 내키지 않는 거라도 한번 가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 어, 예를 들어서 뭐, 어, 어, 어, 무슨 산에 같이 여러 명이 모여서 등산 가자. 뭐 이런 제안을 한다거나 어, 어디 모여서 어, 먹으러 가자. 어. 뭐, 1박 2일로 단, 여럿이 다녀오자. 아니면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자. 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음, 나름, 나름 나쁘지 않아요. 이 사람의, 어, 새로운, 어, 감춰진 그런 부분을 볼 수도 있다. 어, 근데 여러분이 별로 내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음, 내켜하지 않는 것 같고, 처음에, 예, 이제, 파이브서도 또 나왔잖아. 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둘러대 가지고 거절하는게 아닌가 싶어 어 맞아 어, 여러분들이 거절하는 것 같아요 음. 한두 번더 만나봐도 되는데 여러분이 이사람을 이렇게 썩 내켜 하지 않는다 어, 내켜 하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다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다 어. 뭔가가 또 자꾸 또 연결이 되는데 어, 여러분이 자꾸 거절을 해도 뭔가가 자꾸 또 빠르게 연결이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서 여러분들은 가기 싫, 싫은데 아, 이미 나는 내 의사를 밝혔고 걔 이런 점이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날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시간 되어 일요일 날약속 있어요. 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절을 해놨는데 주변에서 거절할 수 없게끔 뭔가 어, 발빠른 움직임이 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 그선 아, 넷을 치는 것 같아. 어 거미줄 촥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촥 치는 것 같아. 어 여러분을 갖다가 어내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된것 같은데. 음 응, 여러분들 싫다 그러니까. 어 나는 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두번더 만나는 거. 어,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모르지. 그것도 만나 봐야 해. 카드상으로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카드로 그냥 속속들이 다 한답니다. 그럼 계속 뽑아야지. 여기 있는 카드 다 써야지 뭐. 그런데 음, 뭐 만나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럿이 가는 거잖아. 어, 여럿이 가는 거니까 뭐뭔 일이야 있겠어요. 그리고 여럿이 같이 가면 나로에서 방어도 해줄 것이고 음,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 라고 봐요. 일단 이거 이렇게 냅두고 그럼 구, 구패 쿠페 어디 봅시다. 쿠페. 음. 쿠페에 대해서 어디 한번 보아요. 쿠페도 얘도 여러분한테 갑작스럽게 뭐 연락이 온것 같아. 어, 이게 왜 연락 왔대요? 어. 뭐 그렇지 뭐 그때 내가 너한테 어, 우리가 못한 것들이 아쉬워서 그게 항상 마음에 남아서 너랑 그걸 갖다가 어, 늦었지만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제안이 온것 같은데 어, 어, 여러분들하고 사귀었을 그 당시에, 어, 그 당시에 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걸 못해보고 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항상 마음에 남아서 너랑 그것만큼은 꼭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한 번, 우리, 다시 만나볼래? 라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제안이 온것 같은데?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왜 이사, 예, 저기, 막, 와, 여러분, 복 터졌네. 예, 이 구패도 그러고, 이 뉴패도 그러고, 여러분들하고 자꾸 어딜 같이 가자 그러는데? 음. 어, 단풍구경 갈 건가? 어, 나도 단풍구경 갈 거예요. 어, 10월 달에. 어, 단풍경 애들, 우리 애들하고 갈 거야. <웃음> 여러, 어. 이, 이 친구가 여러분을 갖다가 그리워하긴 하네. 어. 아쉬움이 많이 남아, 남는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못 해본 게 많다라는 거지. 못해 자기가 일하고 뭐하고 하다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못해준게 많아서 그게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 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얘기한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이 이구패 때문에 뉴페레한테 노한거야? 뭐지 이거는? 와 이거 진짜 이, 이거 이 진짜, 아, 진짜 와 어?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와 소름 혹시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놀러가는데 구패 따라오는 거? 구, 이거 다 아는 사이 아니야? 그런 거 같아 어.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뭐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양다리라고 볼 수는 없지 얘는 구회잖아어 근데 이이 이 여러분들 그 아는 이게 여러분들 바운드리는거 같아요. 아니면 말고. 어. 이거 <웃음> 선생님 그게 뭐예요? <웃음> 아니 어, 여기서도 카드가 여기서도 여행 가자고. 어, 그리고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갖다 거절한 게 아닌가 싶어. 혹시 이게 같은 날뭐딱 맞다뜨린 거 아니야? 난처하게? 어, 뭐 그래봤자 뭐 여럿이 같이 가는 건데 뭐. 어, 여기도 그런 거 여기도 여럿이 같이 가는 거고 여기도 여럿이 같이 가는 거야. 이거 뭐야 이 둘이 만나는 거야? 아니면은 이제 갔는데 여기 딱 끼게 되는 거야? 어떻게? 어, 이런 이런 모임인지 몰랐는데 가니까 뭐다? 어, 뉴페가 있다. 어, 가니까 구페가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와 대박. 와 소름. 이거 맞으면 맞다고 얘기해줘요? 어,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설마, 설, 설마 아니겠죠? 어, 어떻게 구패하고 누패하고 어, 다 같이 놀러가, 이거. 그니 그러니까 뭐야. 전 남편, 현 남편, 전남편하 같이 가는 거잖아. 어, 이거 무슨, 어, 이거 무슨 아메리칸 마인드? 어, 그런 거지. 이거 아메리칸 마인드인데? 음. 와 이거 진짜 이렇게 되면 대박 아니에요? 오 신선해 신선해 오 바람직해 <웃음> 아니 그렇잖아 아유꼭 아니, 헤어졌다고 같이 목, 여럿이 올려서 가는데못갈 일은 또 없잖아? 어이 새끼 도 죽어 너 내가 다니는 길은 너 밟지도마 이새끼도너 밟으면 죽을 줄 아나 봐 이렇게 하고 막 헤어진 건 아니잖아 어 그냥 친구였을 수도 있고 친구였는데 커플이 돼서 다시 친구로 돌아갔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지 어. 어떻게 헤어졌다고 무자를 스톡 잘라 그건 아니지 아, 이 5번은 진짜 댓글 좀 달아줘요 진짜 궁금하다 이, 이게, 이게 맞는 건지 어, 진짜 궁금해요 음 어. 그래서 좀 생각, 어, 생각하는 생각 것도 또 생각한다. 어, 대박이다. 음. 그래서 이게 행맨이 나온 건가 보다. 이 카드상 이렇게 보니까. 이게 참 그렇잖아요. 얼마나 어색해. 6패도 있고 구패도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전 남친인 거 몰라. 여기 현재 그 내가 어, 만나고 있는 거. 꼭1일이라 이게 아니야. 어, 이게 좀 어느 정도 썸 타고 있는데 그러면 막 여기서 말하자 또, 또 어, 괜히 어 도둑이 재발 저리고 저쪽으로 말해도 이쪽에 어그러고 이게 참 애매한 상황 난처한 상황이거든. 이게 어 어지간한 음, 그 저기 철판 깔지 않으면 이게 힘들거든요. 어. 한번 봅시다. 어, 지금, 구패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어, 여기, 여기도 그렇고. 그니까 러 여기는, 이, 이사, 유패는 유패가 적극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몰아간다? 어. 적극적으로 몰아가. 얘는 얘가 저기 하고. 이래 한 군데서 만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미 이게 한, 한 그룹인데, 여러분이 모르,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건가? 와. 근데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요 은 솔직히 말하면 음, 둘다다 다 괜찮아 어, 둘다다 다 괜찮아 유폐, 여자분이 6회를 어, 선택하든 구회를 선택하든 괜찮은데 그럼 선생님 누구를 고르면 좋을까요 그러면 어? 여러분들 더 사랑해주고 경제력이 더 좋은 사람? 음, 둘다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음. 근데 이구패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숨기고 있는게 있다 어, 숨기고 있는게 있다 그러니까 좀더 신중하게 알아봐라 알아보고서 결정해도 늦지는 않는다 어그거예요 뭔가 숨기는게 있어 그러면은 둘다 이렇게 어장에다 넣어놓고 좀 보면 어떨까 둘다 어장에다가 넣어놓으면 어떨까요 어장관리 어장관리라면 어떨까요 음. 지금 딱히 뭘 고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장에다 넣으면 어떤가? 어장가? 어장에다 넣으면 어떤가? 어장에다 넣으면 여러분이 머리 아프겠다. 어,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어, 세상에 온갖 핑계는 아, 만약에 어장을 관리하면 둘다안 되는 것 같아. 어, 그렇잖아요. 핑계를 갖다 너무 많이 대야 된다. 이쪽에서 거짓말, 저쪽에도 거짓말, 그냥. 어, 뭐가 된다? 어, 늑, 늑대와 그 양치기 있잖아.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지, 여러분이. 음, 여기는 어장관리 하면 안 되겠네. 어, 어장관리 하면 내가 못된, 못된다? 그치, 완전히 새됐했어새되는 어, 거야. 어, 자, 어장관리 하면 안 돼. 보자다 쏘도 나왔어. 어, 어장관리? 땡땡 땡. 어, 어장관리 아니다. 어 아니다 어장관리 할 때가 있고 안할 때가 있다 여기는 여기 하면 안 된다 이거 한번 진짜 이 5번 컷은 너무너무 궁금해요 이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지 아니면 여러분 한번 잘 봐봐 어이 그룹 안에 이 뉴페 구페가 다 있는 건지 어. 근데 이 저기 뭐야 구페는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봐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말안한게 있어 그게 뭔지는 모르겠다. 어, 말안한게 있어요. 어, 좀 살펴보고 어, 어. 그다음에 이 뉴패는 어, 만약에 이, 여러분들 구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하자고 제안이 온 거니까 좋다 나쁘다 말하기 전에 이 뉴패는. 뭐 둘이 만나지 않더라도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는 봐요. 얘 모르게. 이, 이, 이건 이 어장이 아니야. 얘도 만나고 쟤도 만나라는 게 아니야. 일단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인지 주변에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걔는 어떻고 저떻고 음, 얘기할 거냐. 그런 걸주서 들으라는 거지. 이건 내가 있잖아, 어장 관리하면 큰일 난다고. 어, 이거는 어장 관리하면 안 돼요. 음, 그러, 그럴 그수 있는 케이스가 아닌 것 같아. 암튼. 어, 자, 그렇게 하고, 이, 뭐, 둘다 나쁘지는 않다. 음, 뭐,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다. 둘다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자, 5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네.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